아, 저렇게 장사 안 되네 진짜. <웃음> 어머 <웃음> 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슈퍼마켓입니다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생닭이 세일한다는데 그 어디 가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생닭은 지금. 저 옆뜰에 있는 닭을 잡아야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래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제 품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주작하는거딱 걸렸다. 이야 <웃음> 얼마나 걸리는데요? 나 지금 부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부하를 이제, 이제 품어야 된다 해야지. 저 박뜰에 있는 야 네가 해금을 이 새끼야 뭐나리질이야 <웃음> 오케이 뭐라고요? 뭐 개... 뭐라고요? 안 얼마, 들려요?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틀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저씨요 어, 어 기다릴게요 뭐, 어, 아 죄송합니다 저 한가해요 저, 한가 저, 저, 저 아... 잠시 웃했습니다아 그래요? 네네 뭐 이틀 기다리죠? 저 시간 많아요 네. 계란은 어떠세요? 계란 집에 있으세요? 저닭 산다고요 기다린다고 계란도 닭의일1이지요 집에 가서 한번 품어보시면 아... 어, 닭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유정란인가요? 유정란이요? 뜻 모르시는 거 아니죠? 난종인데요 <웃음> 안정아 <웃음> 그럼 저 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진상새끼 <웃음> <웃음> 시작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이마라 <웃음> <이만한> 박스가 도착했는데요 <웃음> 이길 <이게> 겁니지 <웃음> <할> <웃음> 아! 와 무가 들어있을지 <웃음> 너 왜? 코 밑에 뭐 발랐어? 이거 앰플스틱 근데 코밑에다 뭐 발랐어 향이 좋아가지고 아... 가지가지한다 <웃음> 잠깐만! 왜? 네. 대현미디어 알아? 응 네. 뭔데? 강남감계 삼성? 부찌우진 이건 원래부터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 <웃음> 들어있어. 안녕하세요. 노아스트리님. 아, 사랑하는 네. 노아스트리님. <웃음> 저희... 야, 주작하지 마. 출고 거래 명세서예요이게 많다. <웃음> <의견은 웃음> 얘네네. 오 랄라 오 랄라. 오 랄라 오 랄라 오 랄라 오 랄라 오 랄라 오 랄라 랄라 오랄 랄라 너 해야지. <웃음> 내가 왜 육자니 아 이게 캐릭터 따로 집 따로 사야 돼? 그집 어. 사면 캐릭터 하나 들어 있지. 으. 그럼 얘는 왜 따로 있는 거야? 어얘 따로 또 사고 싶은 사람들 사라고 아, 이래서지. 아, 자 이렇게 아. 하면 안 돼요 아. 여러자 아. <웃음> 조정하세요. 아니 하나씩씩 가. 아니 그래. 내가 들고 있어. 아니 아니. 짠. 그냥 가서 해 움직여. 아니 머리를 써. 머리를 써? 응 머리를 써? 이네 머리 한번 써봐 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씨. 안녕 다주죠 해봐 오늘 받은 제품이 신상으로다가 이렇게 디즈니 세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미끼 이렇게 나왔어요 꼬마야 <웃음> 어? <웃음> 짠 미끼 모습 옆모습 뒷모습 꼬랑스 보세요 오, 꼬리봐 좀 징그러 왜 꼬리가 징그러? 음, 쥐새끼네 얼굴이 더 징그러 네 얼굴이 더 징그러 이질이이뭐이지 무슨 재질이 야, 어, 오, 모두 음... 알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미아 괜찮아. 괜찮아. 디즈니 클래식 애들 중에 최애는 바로 아, 이 로날드. 불기다! 아, <웃음> <웃음> 이거 보세요, 엄청 귀엽죠? 근데 진짜 킬폰 요거야. 공둥이 <웃음> 우와, 이거, 와, 이거 봐. 진짜 오리봉대이 너무, 너무 예뻐요. 안녕! <웃음> 진심인 거지? 네! <웃음> 아, 데이지도 너무 귀엽구리. 합니다. 이렇게 팔찌도 차고 있어요. 포인트로 이게 스웨드 재질이니까 뭔가 진짜 아 파스텔톤이 좀 빛을 발하네 어 빛을 발하고 그리고 다음은 흐! 굿삐! 굿 너무 귀엽죠? 저희 개인적으로 구피 색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구피 에이 꾸부정한 원래 포즈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연출을 딱 해줬어요 너무 귀엽죠? 삐 다음은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플루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리가 움직여 뒷빵댕이 옆모습 앞모습 그리 목걸이까지 개 목걸이까지 아주 귀여워요 우리 디즈랜드 니 갔을 때 플루토랑 앤네 만났잖니 우삐 우삐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너무 <웃음> </웃음> <interviews> <웃음> 귀여워 진짜 귀엽대 디즈랜드 1위 여러분 만나집니다 대기라 어? 미키 내손잘줘자 이번에는 음하음 미키하우스 yeah> 네, 여러분께 소해드리겠습니다 짠! 도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쌈마이 구성이 아니네 아 그럼요 왜 쌈마이 구성이라고 생각했어? 단순한 장난감이라 생각했거든 둥이 둥이 쌍둥이 이렇게 쌍둥이 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박스 세개나 들어있대? 구성인거지 구성이에요? 야 무리수 하지마 조리 <웃음> 빨리 해이 설명서 어딨냐는데? 설명서가 뭐 필요해 머리를 써 머리를 써자 조립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조립하는 거 어떻게 되지? 어야 이거 만들기 스톱 같아 얼굴 안보이니까 그거 <웃음> 그림이 있어야 만들지 <웃음> 안 봐도 돼 머리를 써 머리를 써 자꾸 머리를 쓰래 머리 잘못 쓰는게 <웃음> 여기다가? 그 지붕이지요 지붕 내가 만들건데? 야너집 찢을 때 뭐부터 해? 지붕부터 만들어? 어아 실제 건축이랑 똑같아 아저씨? 미스무리 하죠 아저씨요 지붕부터 하면 왜 안돼? 지붕부터 하면 그 밑둥은 어쩔 건데? 지붕부터 해놓고 밑둥 만들어서 붙이면 되지. 바닥 네? 아, 이렇게 들어가겠지. 야, 그거는 창문이죠. 아, 어. 아, 이거구나. 그리고 됐어. 그다음에 동그란 창문 달린 문. 이... 어떻게 할거 고정 어떻게 그... 하냐면 이게 나사야. 별 나사. 아, 별 나사가 달린. 야, 무리수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양옆. 옆. 옆. 됐어. 응. 그다음에. 오 이게 다 양면이어서 내가 왼쪽에 꼽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오른쪽하 하는 거야 야 그래서 DIY구나 그럼 너 이제 알았어? 또 여러분 이 햄버거집이니까 이렇게 햄버거 이제 가판대 프렌치프라이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곳에 꼽는 거야 꼽스꼽스 네 햄버거도 같이 꼽스꼽스? 분리되어 이렇게 안에 이렇게 포스터인데 여러분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게 분용이 팡팡 팡펑펑펑 내가 원하는 데에다 이렇게 꼽스꼽스 하는 거야 야문꼭꾸로 붙였는데? 문을? 퐁퐁퐁퐁퐁퐁이 위에가 있어야지 이 포스터를 꼽스꼽스 하고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줬어 포토존. 오이 포토존. 인스타 감성 어, 인스타 감성 포토존 이제 집은 완성! 안녕하십니까 조널때 햄버거샵 오픈했는데 한번 드시러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익치즈버거 하나만 주세요 농장가서 우유젖을 짜서 지금 치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 3박 4일이 소요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딴거 먹으세요? 새우버거 있어요? 아 새우버거가 지금 저기 동해바다에 잡으러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게살버거는 있어요? 게살버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 게살버거는 있나보네? 그 개가 개가 아니고 플루토 개인데 <웃음>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미나봐 <웃음> 아, 네 여기 뽑아서 드시면 아왜또뽑아먹아야는거야어네 어, 제가 못 뽑아 아, 지금 왜 주무시고 계가요 제가, 제가 못 뽑겠는데 <웃음> 좀 직접 뽑아주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잡으면 안돼 똑바라라고아좀 진상 고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가더 진상이야 아 재밌다 다음 미니마우스 하우스 미니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고 똑같은 미니가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대문을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미니 마우스 창문이 예쁘게 하트코롬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트나사로다가 이렇게 여기를 꼽스꼽스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꼽스꼽스 해주면 됩니다 지붕을 꼽스꼽스 해줍니다 간판 보세요. 숯불마켓 지붕을 넣다가 꼽스꼽스 뭔가 허전하죠? 왜 허전할까요? 여러분 미니멘트 뭐해요? 리본을 달아줘야 되겠죠? 지붕에 꼽스꼽스 뭔가 허전하죠? 왜 허전할까요? 간판을 또 꼽스꼽스 네 그리고 또 뭐가 허전하죠? 어닝을 들어. 달아줍니다. 네, 꼽스꼽스 어닝을 꼽스꼽스 해주는데 잘못 달았죠? 뭘? 지붕이 깎을 수가 됐죠? 아저씨요. 지붕 이거죠. 네? 내라뇨. 이렇게 돼야죠, 아저씨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소라다. <웃음> 돌려서 하제 돌려놔. 다 돌려놔. 여기 옆에 보면 허전하죠? 왜허전할까이 포스터를. 과일 상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곱스 곱스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포스터가 달렸죠? 예쁘죠? 음 이렇게 놔두고 싶어. 지붕을 이렇게 놔두면 되고, 난 안쪽을 보여주고 싶어 하면은 <웃음> 얘를 곱스 곱스. 여 위에다가 곱스 곱스. 여기 테이블 있잖아요. 여기에도 아까 햄버거집처럼 장본 걸 곱스 곱스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Tomato <웃음> and 우유와 베노노 양배추. 이렇게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미니의 아, 어, 슈퍼마켓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키하우스!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미키가 하나 동봉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땅을 많이 샀네. 미키는 땅을 많이 샀어. 그래서 부지가 넓어. 근데 이거 구성이 중요하니? 다 만들어진 거 궁금하지?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래도 대충 이따곤 얘기해야지. 그래. 또 양심쌍 또 광고인데 또. 눈부터갈아주었습니다 <웃음> 어고침 없다. 고침 없죠. 그래서 이제 지붕이 올라가진 다음에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벌써 예뻐. 유, 이렇게, 이렇게. 어, 오 뒤집어진다. 여자들이 했다. <웃음> 남자들은 담배 한대 피고 있어. <웃음> 다 합체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로. 그럼 한번 합체라는 거랑 음. 보여드릴게요. 오, 이게 딱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네. 펜트하우스 꼭대기 사는 여자, 이지아입니다. 남편 주단태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웃음> 석경이, 유학 가. 안 돼요! <웃음> 어딘 그렇게 싸들어다닌 거 <웃음> 관심 끄시고요, 생색 내지 마. 당신이 날 사랑이긴 했어? 여기서 펜트하우스 과일을 하게 된 민설아예요. <웃음>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여기저기 꼽아가면서 이렇게 인형 놀이를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놔도 약간 디즈니 마을, 타운을 형성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피규어도 이렇게 세워놓고, 약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풍성이지지 않을까 어린이들한테도 교육용으로 좋을 것 같고 어른 트트들한테는 인테리어로도 음.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고요 프로듀스입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음아음아한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희는 아주 큰 진짜 제가 고르고 골랐어 준비한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다가 제가 산타가 되고 이제 루롤보가 되어서 <웃음> 아 그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다음주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네..이었습니다 네. 뭐였다고? <웃음> 다음주 또 봐요 안녕